주변에 말들이 많아서 약간 심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다. 너무 이렇게 옆에서 막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여요. 크나큰 문제가 있을 만한 행동을 한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 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좀 시끄러운 거는 맞는데 이 사람 편 들어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숨사주카페 백호입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사전용 가져왔어요. 네. 물고기 자리는 예술 계통이나 되게 섬세할 것 같아. 봅시다. 과거, 현재, 그 미래 한번가져요 응. 과거, 현재, 미래? 알겠어요. 지금 이거는 현재야. 네. 이거는 현재일 거고. 과거하고 현재. 이건 완전히 현재이고. 현재 상황. 음. 편안한 사람인데, 가정적이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배려심도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이렇게 변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남자처럼 보여요. 이 현재 의 상황과 이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주변에 말들이 많죠. 음. 음. 주변에 말들이 많아서 약간 실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다. 근데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지나갈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운은 항상 돈다고. 네. 어? 올해 이 사람이 조금 이런 안 좋은 말에 휘말릴 수는 있겠는데 심각하진 않아요. 음? 음. 지금 편안한 것 같은데도 우울하지 않아요? 음, 너무 안 몰아붙였으면 좋겠는데 음, 너무 이렇게 옆에서 막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여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적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네. 남, 남자를 만나면 이런 사람 만나야 되거든. 아 진짜요? 음, 되게 잘 챙겨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뭐 이런 사람처럼 보여. 그러니까 날카로, 이렇게 예민하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네. 피곤하게 하고 이런 게는안 네. 보여. 음. 그러니까 혼자감 혼차 혼자 속으로 삭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안 좋은 행동을 해서 저리 도는 걸까? 요면안 음. 좋은 행동을 해서. 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 때가 있어요, 조심하는 때. 그때는 살짝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 이 사람이 올해 조금 그런 거예요. <웃음> 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본인의 행동 때문에 음. 저를 이협인 건지 음. 스님 말대로 음. 지나가는 때라서 그런 건지. 음이 사람은 항상 중립인데. 아, 진짜요 음, 음 싸움하는 거를 별로 게 뭔가 문제 생기는 거를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 아까 별자리만 봐도 그 사람의 성향이 보이고 포인트가 보여요. 음.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중립의 입장을 좋아해요. 웬만하면 안쓰러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뭔 문제는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었던 것같아잘 아, 되는 것 같고 뭐해 드는 것 같으면 막아끼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예전부터... 음. 뭔가 부풀린 거 아니야? 뭔 일인지 모르지만 차, 장, 뭐 사람들 간에 트러블은 있을 수 있어요. 과, 뭐 과, 아까 과거에 어쩌냐고 물어봤었으니까. 근데 크나큰 문제가 있을 만한 행동을 한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된 것 같아. 아, 이번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내년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 넘어가지.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 음. 음. 마음 편이 있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이게 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좀 시끄러운 거는 맞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응? 네. 음? 그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 편 들어줄 것 같아. 요아 진짜요?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네.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 좀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아, 혹시라도 이걸 보신다면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냥 마음 편히 계시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네. 말하고 싶어 뭐 내년 후에 내후년부터는 아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거예요 좋은 소식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음. 누군지 말씀드리고 좀더 질문 드릴게요 응? 배우 남지혁 씨거든요 자신긴? 부원 하나 많이 올라가고 어, 어, 어.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많이 오가고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 아다그 25, 21 되게 잘 되고 바로 어, 나, 어, 저, 어 그치, 나도 봤는데 어. 바로 지금 확풍이 어. 터진 거잖아요 어. 아, 그러니까 음. 원래 좋은 일이 후에 잠깐 막아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돼요 관상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남지욱 씨는 관상도 남을 괴롭힐 만한 그런 관상은 아닌데 아, 진짜. 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그냥 과장된 것 같아요 친구들 간에 할수 있는 대화, 할수 있는 행동 음... 음, 이, 이게 더 크게 퍼진 것 같아. 어, 앞으로? 어, 앞으로는 진짜 괜찮아. 아, 진짜요? 응, 음...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진짜 조심은 해야 되겠어. 내년까지는 네. 그, 좀꼴 수도 있고, 뭐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후년부터는 네. 더 좋은 작품을 만날 수도 있고, 뭐더 음... 뭐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네.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 네. 그냥 올해 수고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너무 이 사람들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독한 사람이 못 돼.